어, 천일이요 음, 어, 오늘은, 양력으로 어, 4월 7일, 양력으로 4월 7일이고, 음력으로는 연달 2월 17일, 을미일, 여일로는, 어, 금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9시 52분, <웃음> 아침. 아, 이제 전일 그, 생활 패턴이 늘 달라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꼭한 뭐 두시든 세시든 뭐 일어났다가 또 네시든 일어났다가 또 자다가 왔다 갔다 가다가 누인 음. 네가 잠이 없으니까. <웃음> 그래서 이제 전한 아침에 새벽에 나서 전화해서 실내기도 올리고 왔다 갔다 가다또뭐 해? 밥 먹고. 또뭐 해? 뭐 신문 보고. 어? 또 이따 뭐 이제 하루 일과 생각하다가 또든 졸려. 어, 자꾸또 들어 자고. 근데 그렇게 해 자는 시간이 보통 아, 30분 한시간이에요 응? 30분 한시간또 일어나가지고, 또돌아다기고 자. 아, 맞아.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게 마우스잖아요. 여기 화면에 잡힐라나 모르겠네. 아, 이 마우스가, 어이 씨. 이게 그 서울 제자 아이가 저저 컴퓨터 모니터 큰 놈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죠. 어, 아, 근데 나그참 <웃음> 여기에 아니 뭔지 뭔지 낀게 있잖아요. 저 마우스 큰 놈. HD 화면으로 딱 보니까, 여기 뭔지가 하얗 게, 여기 다 보이는 거야. <웃음> 아니, 이 쪼만한 이 노트북으로 볼 때는 안 보이, 대충 넘어갔는데. 아니, 저기로 보니까, 이따만한 걸 보니까, 여기 뭔지까지 다 보이더라니까. 이게 카메라가, 이게 지금 찍는 거. 이게, 울트라, 네, 울트라 23라고. 음, 23 울트라. 너무 좋아서 탈이요. 그래서 이 천일이 얼굴에 아마 여기 여기 그 뭐지 거시에기란것 거도 다 보일게요. <웃음> 자, <웃음>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얼른 이 마우스 샥샥샥 닦았어요. 응? 어. 자,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아침 아침마다 이 천일이 불경을 들어요. 불경 그다음에 우리 그 우리 저기 경문. 아, 어? 그러니까 아침 절간에서 하는 아침 예불 예불문이 있어요. 어? 항상 그 스타트 그다음에 그 이예불문 그, 그, 그, 그, 그 중에 그 어, 뭐야 그어 그, 이현선상과 그양뭐 발원문이 있어요 어? 응? 발원문 어찌어찌 중들 중돌, 중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응? 하는 그런 발원문이 예불문 지심이 김영래 하고하기 전에 그 항상 그런 걸 해요. 지금도 해절관에서 응? 해연선상 가 갑자기 생각데그 있어 그 양반. 그 양반이 원래 중국어뿐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해가지고 꼭하는데 예전에 그 발언문 중에 몇 가지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응? 응 대표적인 게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응? 매진이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 그래서 그걸 한 대목 한 대목 쭉 듣다 보니 아이고 바깥에 엘레코타 돌아가네 뭐 요즘 산불 그나마 산불 다 꺼졌어서 비와가지고 거기에 그 단어 중에 오늘 듣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귓속에싹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아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뭐냐. 발언문 대사 그 단어 중에, 천겁, 만겁, 의심, 끊고. 어? 천겁, 만겁, 의심, 끊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인 즉, 뭐냐 하면, 천겁, 만겁. 천겁, 만겁이라고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년, 만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불교에서는 한 겁이라는 거는 500만 년인가? 뭘 말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 겁, 만 겁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우리 저 지구상, 우리 지구가 생, 겨나기전 얘기겠지? 그 정도 세월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 년, 만 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의심 끊고. 그게 뭐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의심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 이의심을 버려버리겠다 그럼 버리고 어떻게 그냥 부처님 말씀 열심히 행하고 살겠다 어? 아니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라 하는 그런 아, 발언문이에요 응? 그런 발언문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니까 늘 360을 듣는데, 오늘따라 그걸다 꽂히면서 뭐가 있냐. 그 의심, 응? 부정. 이것은 늘 일어나. 늘. 중이 됐든, 이런 저 무당이 됐든, 무엇 뭐 법사가 됐든, 뭐, 저 목사가 됐든,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자기 역시도 그런 의심이 일어날 거라고 일어나요 이 천일? 천일인들 사람인데 그게 왜안 일어나겠어?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0년 200년 동안 쳐들어진 그 의심 다끌어버리겠다그 정도 막 절절하게 <웃음> 그러고 믿고 가겠다 하는 그런 아, 발언문 내용인데 이런 제자 천일같은 제자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중생들 일반 중생들은 어때요? 더안 믿지 더못 믿지 어? 더 의심이 많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너 구술해야 돼 구단하면 안돼어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또그리고도야 구단 나가고 잘 된다는 부장이 있어? 막 이런 거 의심을 자꾸 하는 거야 당연히 의심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야너 부담감이야 너 제작감이야 너 중대야 해돼너 목사 돼야 돼 그랬을 때 당연히 의심 갖는 거예요의심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심을 완전히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완전히 100% 떨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응? 떨칠 수는 없어 천일도 <웃음> 요 신령 입아에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웃음> 할아버지 할머니 믿고 따르고 신령님 믿고 따르고 그러지만 늘 뭐예요 늘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의심, 의심이 아니야 그냥 의구심 <웃음> 야 그게 그거 뭐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받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의심은 내가 전혀 못 믿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고, 의구심은 뭐야. 그냥 내가 믿기는 믿대. 인간이다 보니까 약간 겨우뚱하는,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천도 그런 적에는 진짜 없잖아. 요 있어요. 사람이니까. 응? 사람이니까. 그거 난 전혀 아니야. 전혀 안 해. 에이씨, 그건 좀 아니지. 그죠? 너무,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을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럼 의심을 떨쳐내는 방법은 딱 하나 이거 있어요. 천일이 알려줄게. 천일 그러잖아. 이렇게 살아나. 이렇게 살아나. 어차피 사람의 한평생은 같아요. 갔다고자 응? 아,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겠죠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 죽는데 여기에서 못된 일하고 살다 죽으나 착한 일하고 살다 죽으나 어차피 똑같이 죽잖아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더 오래 산다는 부장도 없고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더 빨리 되셨다는 그러한 적기도 없어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그건 누구야? 각자 자기 마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편해? 마음이 착하고 편하고 선하게 사는 게 편하신지 악하고 나쁘고 못되게 사는게 편하신지? 어떤게 편해요? 본인 마음속으로 말이라도 한마디 좋은 말 건네는게 편하고 좋으신지 아니면 아 욕을 욕을 하고 쌈박질 하고 이게 좋은지 천일 아, 얘기에 돌을 안 달고 입장을 안 달을 것 같으면 그 누구도 이쪽 이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맞죠? 응? 그러하니, 그러하니, 우리가 뭔가 믿음, 믿고 따르는데, 믿고 따르는데 있어서 어떤 게 편해?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편하잖아, 당연히. 안 믿는 거 믿는 게 편해. 응?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 된다 하니, 어때요? 당연히 그쪽이 더 50대 50에서 최소한 51대 49 정도로는 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응? <웃음> 그렇게, 그렇게 툭던져내면은 여러분들이 <웃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저는 제자니까, 신의 존재, 사후세계, 미래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응? 불신 내지는 믿지 못하는 거 여기에 대한 내 반감을 주일 수 있다 하는 그얘기에요 여러분들한테 늘 천일이 그 얘기를 해줘요 응? 뭘 해주냐 다른 어떤 것들은 유형 어, 이런 형체 이런 형체로 결과물에 나올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 보여 어? 이런 형태로 하지만 신을 믿고 따르고 조상을 믿고 따르고 하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결과물이 안 없어 무형이란 말이야 이런 유형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형태가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의감을 자 봐요 아까 천이그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이게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쪽이 많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 편하고 좋다고 했단 말이야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러한 게 뭐예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 집, 합산차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발로가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또한 뭐예요? 그 또한 무용, 무용의 형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 이렇게 공장에서 빵빵빵 찍어내는 이게 아니다 보니, 응?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자, 야, 너 구대야 돼. 구대서 너희 집 조상 다 풀어야 돼. 뭐, 이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지랄하고, 조상이 어디 있고, 다 죽고 없는데, 응? 또, 해서 푼, 푼다 한들, 어, 이게 풀어지는데안 풀어질 뿐 어떻게 하냐고. 그죠? 아, 나 그런 거못 믿어. 야야야, 어디 또뭔 소리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어. 맞죠? 나도 그것도 이해해. 어떻게요? 자기 그 믿음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뭐 보여야지 이게. 응? 안 보이니까. 원래 신의 세계나 기의 세계, 이런 우주의 세계 이런 것도 자체가 바로 그런 거고. 그런 걸 갖다가 협잡, 협잡해가지고 사기천 먹는 것들이 중간에 다 해장에 널렸어요. 다 널렸잖아 하고, 응? 그 사기꾼들 널렸어요 진짜. 어, 없이 어, 있어요 진짜 널렸다고. 저번에 촬영 영상 봤잖아요. 애기자자 등치 먹는 것들, 막그 신선생 신부나 별리 다했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과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 부분을 내가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따라가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그 기운, 무형, 보이지 않는 기운의 그 작용 보통 여러분들 염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염력 응?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상님들과 신계와 하늘과 사이클이 맞음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허르기도 그런 불신을 가, 불, 불신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라. 아니. 불신을 내려놔라. 응? 내려놔도 좋다. 왜? 그러한 그 무형의 형태 자산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내 인생의 앞길을 환히 밝혀 줄 거다 하는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응? 응. 아, 요 며칠 전에 이어어좀바 바빴나? 어. 오늘 17일, 며칠 17일이니까 어제 그제. 바깥에 그 천황 때 천황 때그 이렇게 무당들 제자들 막 기떼 걸고 하는 거 있죠? 어, 그것이 바꿨어. 그것도 바꿨어. 바꾸고 이제 그날 바쁘게 돌아보던, 15일날 보름날 바꿨는데. 그 또한, 그 또한, 이 천일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또한, 뭐가 있냐. 기존에는 그 4m 짜리였었어요. 게기다가이 그 그, 그, 그, 그, 이게 깃떼를 다는 기태, 그 아, 길을 다는 기떼. 그걸 일명 우리 멸로는 천왕대라고 하는데. 또, 다른 길을 천왕이라고 하고, 4m 짜리였는데, 6m 짜리, 2m가 더 길인 걸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기존에는 기, 이제, 그, 절, 절표시 만자그 다음에 홍기, 빨간 거, 청기,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여쭤보니, 거기에 이제 태극기, 태극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3m짜리에다가) 거기는 딱 기, 어, 길을 세 개만 달면은 딱 맞는데 네 개를 달 수가 없어요 공간이 그렇게 되면 어느 한걸 빼든지 아니면은 기대를더큰걸 쓰든지 해서 여쭸어요 어차피 그 태극기랑 그 만자 그 바탕색이 빨간 거아니 흰색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만자를 빼고 태극기를 집어넣을까요? 하고 해줬더니, 만자를 빼지 말라고 하셔요. 어? 신들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 기존에 있는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네 개를 다루라는 얘긴데, 그러려고 생각하면, 천왕 때, 그 자체를 6m짜리를 새로 사야 돼, 또. 새로 사야 돼. 그냥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태극기만 하나, 사다가, 딱, 태극기 하나만 사다가, 딱 추가를 하면 되는데, 빼고, 만자서 빼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결혼적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6m짜리를 천왕 때, 대를 갖다가 새로 사고 살것 같으면, 태극또 태극기 하나 살것 같으면, 기존에, 만자 빨간기, 청기, 이것도 쓰던 못 달잖아. 그래거 아휴. 이 그래가지고 다해다다 했어요, 응? 했어. 그래서 깔끔하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 얘기를 천일이 왜 얘기를 해주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천일이 그렇게 행할 때, 아늘 얘기입니다만 천일은 천일은 한번 해라 하면은 절대 뭉그적거리지 않아요. 딱 얘기가 떨어지면은 바로 움직이고 제가 신들께 그런 걸 받으면 바로 움직이지 뭐 내일 하지 이따 하지 그런 거 없어요 자 <웃음> 그래서 바꿨는데 그 바꾸면 그냥 뭐 누가 바꿔주나? 아니죠 그리고 그, 바꾸고, 그래, 해라는, 하라는 것을, 천일이 안 믿을 것 같으면. 천일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할 필요가 없어. 또한, 그렇게 해서 바꾸고 태극기를 하나 더 단다고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그거, 이렇 유형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없어. 없어. 이렇게, 보여주지, 보이보질 않아. 결과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걸 움직이는 거거든. 응? 응. 바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천일은 뭐예요? 응? 천일은 일단 심적으로 뭐예요? 마음 편하고 좋잖아. 심적으로. 마음 편하고 좋아요. 또, 신의 말씀을 행하고 따랐기 때문에, 뭐, 부담감도 없고. 여러분, 의심. 의심할 건딱 모일 뭐수 있어요. 사기꾼. 보이스피싱. 이런 걸 의심해야지. 의심해야 돼, 그거. 안 했다가는 다 털려. 응? 또, 저기, 그, 사기꾼. 응? 그 의심해야 돼 그리고 또이 양반이 개무당인지 잔무당인지 그런 것도 의심해야 되고 아셨죠? 그런 거 의심해야 돼 하지만 하늘과 하늘과 신과 조상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요 어? 의심하지 마이 천일 같은 무당이나 법사나 제자 뭐 절간중, 목사 이런 사람들 자체는 의심을 해 하시라고 해야 돼 왜? 저것이 진짜로 옳은 무당이고 옳은 재장가 거기에 대한 의심은 하셔야 된다고 그건 해야 돼그 자체는 하되 하늘, 신, 조상, 사후세계 이러한 것들 이거는 의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의심하지 마 뭔 말인지 아셨죠? 응. 음. 재미난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만 할게요. 이 천일 집에, 천황정사에 천일의 외사촌, 외사촌이, 어, 한 뭐, 한 2주에 한 번?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놀러와요. 응? 놀러오는데, 올 때마다 반찬 사들고 오고, 이것저것 챙겨갖고 와. 이 <웃음> 덕분에 제일 잘 먹고 있는데, 언젠가 작년인가 언젠가 그그아그 저기 서서 사촌 그 아들로 나 있어요. 아들놈이 지금 비정규직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그 시험을 본다고 했나 그 t o 가 있다 그랬나 그래서 그그 그 델라나 델려나 물어보더라고요. 전문고에 부어그아들놈그 등도 하나 달고 초등학교 그랬어. 근데 딱 여쭈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신령님들께서, 천일에 사촌이지만,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야, 너안된다야그 아들놈. 작년 2월달 했나 보다. 그래서, 야, 안된다했 나야. 뭐,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됐어, 안 됐어? 진짜로 안 됐어? 안 됐어. 그래도 넘어왔어, 이제. 이제 올해 넘어왔어. 기존에, 어디 일당기는 데가 있었는데, 아이씨, 음에 안다고 때려친다고, 때려쳤어요. 그러면서, 그 요양보호사, 그거, 시험을 보겠다고. 그래서, 야, 그거 시험 어렵냐?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야, 그거 그냥 누가 떠먹게 아니었더니, 야, 그래도 국가고시인데, <웃음> 맞아, 국가고시 맞봤죠 어? 아, 이러나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 몇 과목이고, 뭐, 몇 쪽, 어디 잘, 뭐, 대충 들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또한 이제, 신령님께서 여쭈었어요. 야, 그 셔프 될것 같아요? 그큰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일이, 신령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모르지. 그래서, 그, 저기, 사촌한테, 야, 너 시험 된대야 했더니, 아, 야, 돌아다니면 공부도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 난 모르겠고, 아, 이가너그 너, 도된대야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웃음> 근데 언제 보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이제 시험 본데요 그래서 야 그러면 술 전날 많이 먹고 가야 돼야 일로 와 일로 일로 술이나 먹자 <웃음> 야씨 그래도 시험인데 안돼어 아, 그러고선 한 지금 1, 2주 남았나 어, 이니 발표 낼거 같은데 형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저기 전환에 신령이 전환에 그 조화 이쁜 조화랑 하나 자기가 사갖고 온다고 자본 얘기했었는데 그걸 떼나 떼나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천일이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야너 시험 발표 안 났냐? 했더니 어, 발표 안났는데 어떻게 했어? 했더니 응 합격이었어. 야 이씨 빨리 얘기하지 이씨. <웃음> 야,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 천일은. 우리 저 신령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행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 안 해요. 안 해. 응? 서두의 그 단어 얘기하죠. 천겁만겁 의심 끊고, 응? 의심을 끊고 내가 행하겠다는 거야. 중이, 중이 극락과 그 지옥과 부처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으면 중이 돼야 안 돼. 중로를, 중로를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요. 목사, 수녀, 저 신부, 마찬가지고. 의심을 가지면 못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밀려오는 그 의심을 자체를 천 것, 만거그 의심을 끊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자기가, 음, 해연선사, 해연선사 할 거예요. 해연, 선사, 발언문, 그거 치고 나와. 의심을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그리고, 천일이, 요얘기를 마무리할게. <웃음> 불경 있잖아요. 어? 천수경.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 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거,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거, 백날, 응? 나무라, 다나다라, 야, 예, 다냐, 탐. 이럴 필요가 없어. 해연선사 발언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양반, 그건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읽는 거야. 그거를 가만히, 한 단어, 한 단어 뜯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새겨봐요. 응? 뭐, 내 머릿속에, 한 단어, 한 단어, 읍졸이면서. 음주, 그것만 내 머릿속에 적로내 것으로 수업만 시켜도 어느 절간의 중들보다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다 필요 없어 천수경, 반야신경, 예불뭐 몰라도 돼. 응? 날정마다 좋은 국토 좋은 스승 만나서 응? 불법 이연 거기서 꼭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은 신도 될 수가 있고 우주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해외소가 발언 그 양반이 발언한 뜻은 대상이 부처님이야 응? 부처님께 이렇 얘기하는 건데 그 단어 단어 한 단어 그뜻 응? 그것만 잘 해석해서 내 것으로 이해를 해도 도통하는 거야. 그거 불경할 필요 없다니까. 아, 불경 많이 하면 뭐, 뭐, 누가 알아줘?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해? 알면 뭐야? 행하지라는데. 아셨죠? 오늘 주제는 그거였었어요. 응? 천검만검 의심 끊고, 어떻게? 열심히 믿고 따르고 행하라는 거야. 응? 아, 내가 착한 일 하면 나한테 복을 줄까? 그런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착한 일해 어, 내가 열심히 살면 나한테 복을 줄까? 그냥 열심히 살아 아셨죠? 어? 아 내가 오늘 한번 참았는데 야 이거 하늘이 알아줄까? 야 알아줘 알아주니까 그냥 참어 계속 다 알아주죠 오늘 여기, 여기까지 20분 더들었네한 25분? 어? 더 떠들었나? <웃음> 여기까지 자, 잘들 보내시고요 천검만검 천년 만년 의심 끊고 에이 지랄 거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사람의 농안만 의심 끊어 알았죠? 의심하다 보면 은한두것도 없어 의처증 의부증 이거 다 보여 다 의심이지 보여 의심하지 마 에? 여기까지